야, 상이 빌반, 가이제반 오, 쨔반오바바기 빨라 바바다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왜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사 <시켜> 오늘 우리가 온 곳이 어디죠? 아 우리 코보이가 휴가를 갔잖아요 어 그렇죠 어, 머리도 갔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역병의사 공사구가 같이 한번 이 게임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코보 월드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짠짠짠짠 <웃음> 자 일단 저희가 게임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 게임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얀데래 개인적으로 나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안 좋은데? 어 옛날부터 사이가 좀안 좋았었던 이상하네 이렇게 어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 어쨌든 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 학교에서 한번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어! 좋아요 그럼 저와 함께 공사구와 제가 얀델의 게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열쇠를 모두 획득해서 탈출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웃음> 다 지켜버릴 거예요 어 어디서 얀델의 목소리가 틀리는데 우리 여수, 열쇠 찾아가지고 도망가야 돼, 알았지? 어 알았어. 어디어어디어 어디냐고? 어딨어? 아 여기 있어. 어디 있냐고? 어 빨리 따라와. 빨리 열쇠 찾아. 알았어, 알았어. 자잘 들어. 안 데려오면 공사후 니가 몸빵해. 뭐 뭐? 몸빵하라고? 내가 어떻게 칼을 맞니? 어 진짜 너는 여자에 대한 매너가 없어. 3학년 1반으로 가야 돼. 어 3학년 1반? 어 알았어. 야안데안 오기 전에 잘 숨어 있으라고. 어? 키있다 키있다 키! 키 획득했어 조심히 따라와 어 알았어 걱정하지마 기기 내가 있어 아우 전혀 안 든든하다 진짜 야상학 1반 가야 돼 4학년 반 어? 쟤왜게 어? 빨라 오 어, 어, 왔다 왔다 왔다 몸빵해 몸빵해 몸빵해 어, 나한테 만 시켜와! 빵해 니가! 아파 아파 아파 아파 니가 죽어 니가 죽어, 죽어 야 써키버스 <웃음> 너 진짜 너무한 거아빵을하라자1번 여기 키 있어 여기? 자 1학년 1반 들어가야 돼 여기 키자 3학년 3반으로 이등 여기 있다 2학년 2반 다시 돌아 2학년 2반으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갈 거야 나가면 돼 나가면 돼 나가면 돼 어디로? 나와! 탈출했지 봐봐 봐봐 야 탈출했지 어머 어머 나만 나왔네? 야너 진짜 너무 한거야 야 썩키버스 이배신짜아하여 세상 이쁜 것들은 다 믿지 말라고 수랬어 우리 엄마가 그랬어 어? 아니 어떻게 날 버리고 나가냐고 썩키버스 야너도망가거 아냐? 아니 잘 따라오랬잖아 내가 아, 댓글은? 지상하게어 근데 너 가까이 붙지마 왜? 내가 왜? 뭐? 입냄새나 너는 저기 입에서 하수구 냄새나거든 어머 어떻게 숙녀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는 똥꼬 냄새나 뭐? 야시너 내가 얀대네 너 어딘지 얘기할 거야 아, 마음대로 하시던가나 그냥 나 혼자 숨을 거야 그래 각자 살기로 하자 야. 나는 빨리 혼자 또 탈출해야지 역시 나 혼자 하는 게나 공사하고 있었으면 더 짐이 됐을 거야 아 이제 못 방해 줄 사람이 없네 어. 아안 아, 되겠어 나도 숨지이고 숨어 있어야겠어 음. 아 방구 이 아우 냄새.. 얀데레 걸리게말해 진짜 나 가면 안될 거야 나도 무서운 <웃음> 여자라 그. 오! 오! 어떡해! 어키스나 <�ei> <너> 거기서! 석키마스 <웃음> 잠깐만! 어? 야, 너 왜? 야! 너왜 자꾸 반말이야? 어? 나 얀데레 얀데레! 뭐 어쩌라고! 칼들고 있데 그럼 내가 무서울 것 같아! 어? 어디서 못생겨가지고 내가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나 미쳐! 자고 뭐 어딨어? 집안돌아다니고 진짜 나 데려 데려온다 왔다 왔다 왔다 하하하 사키스 거기서 거기서라고 싫은데? 시게는 거기서 싫은데? 너 진짜 싫은데? 너 거기서? 아 오우 진짜 안 되는 변한게 하나도 없어 진짜 더러운 속질머리 진짜 여기다 키 나가면 돼 이제 나가면 돼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어 어지러워, 같은 만만 계속 돌린 니까럼 같은 몸만 계속 돌으니까 저어서또 있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나간다. 나간다. 나가다야 되래. 나간다. 잡았다. 잡아. 아! 잡았다, 아! 잡았다. 아! <웃음> 진짜 끝났다. 가자. 없다 갔다. 나간다. 탈출할게. 어, 탈출했다. 와. 난 역시 공사구 대신 혼자 하는 게 훨씬 나. 대박 대박나 진짜 완전 잘해. <웃음> 개쩔어 진짜. <웃음> 오, 나 완전 잘해 진짜. 자 이렇게! 얀델의 게임을 즐겨봤어요! 어우! 얀델은 여전히 여전히 무섭고 진짜 짜증나는 애야!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개끗은너나 버리고 갔잖아! 아 짜증나! 아너 진짜 니가 더 짜증나 진짜! <웃음> 어쨌든 저만 탈출해서 쏘리 자고버이 없는 대신 저희가 한번 여기 게임을 즐겨 야하는데요 어떠셨어요? 우리 SCP들도 게임을 잘하죠? <웃음> 혹시 다음에좀더 재밌는 게임이 있으면 옆에 있는 바보 같은 공사하고 함께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싫어 아할 거야 저리가 너랑 아할 거야 펜싱 개념은 안녕